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폐업, 또다시 폐업을 하지 않을까? 거리에 임대를 써놓은 점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입니다. 돈을 벌려고 창업을 했는데 그 반대가 되었을 때의 힘든 상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창업만큼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하는 중입니다. 확실히 초기 창업하고는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누구나 성공의 꿈을 꾸었지만 실패와 좌절이 더해지면서 창업의 꿈들은 시들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실패한 자신의 경험을 교훈삼아 수많은 아이디어 개발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한다면 다시 기회는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패 없는 재창업을 위한 정책지원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재창업을 위한 정책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재도전을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경영자는 폐업에 이르기 전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해 있기 쉽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가지고 지인들과 논의하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과 상의를 하게 돼 있지만 결국 폐업을 결정하기까지는 경영자의 많은 고민, 고민으로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과 같이 재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시고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모이는 캠프에 참여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때문에 정부가 하고 있는 주요한 캠프들이 있습니다. 재기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힐링 캠프일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심신이 미약해져 있고 육체적으로 지친 경영자를 위해서 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지와 열정을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캠프이기도 하고요.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는 이런 육체적인 피로감과 회복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본인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창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글로벌 리 스타트업 캠프일 경우에는 기술 창업을 희망하는 재기, 창업 재기자를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성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사업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디어가 많은 그런 재창업자를 위해서는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 사업에 대한 캠프가 또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면 본인의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하고 그 사업화에 대한 체계적인 타당성을 검토함으로 인해서 재창업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게 됩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창업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일단 물리적으로 재창업에 대한 피로감과 누적감과 패배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장의 장소에 가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장소에서 포,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정부의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고 교육받은 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본인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재창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 자금 문제겠죠.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니까요. 정책 자금이 왜 중요하냐면요. 재창업자는 기본적으로 폐업을 하기 폐업에 이르기까지 어, 채무 불이행에 불이 따른 신용 등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민간 자본 다시 말하면 은행이나 투자 기관으로부터 돈을 용자금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때문에 정책 자금에 대한 지원은 시드머니 마중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 자금이 크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융자를 통한 재창업 자금인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지고 있는 융자금은 대여금이죠. 융자금 갚아야 되는 돈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신용회복 절차를 포함한 융자금을 대여해준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금을 신청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제도전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떠한 신용회복과 조정 절차가 있는지를 먼저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보증을 통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용 보증 기금을 통한 것과 기술 보증 기금을 통한 방식이 있습니다. 신용 보증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 가지고 있는 채무 상환 금액 이내에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보증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기술 보증 금액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을 하고 재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성 평가를 통한 보증금액을 확보해 줌으로써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가지는 간접적인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컨설팅 또 하나는 시제품 제작과 같은 또 마케팅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창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지원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이 정부와 민간기관의 출자 펀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이 이상과 같은 정부의 지원 내용은 해마다 다르게 공고가 되기 때문에 재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는 매년 초 보통 1월에서 2월이 되겠습니다만 각각 기관이 공고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어, 제가 창업을 시작한 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개인 회생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실패를 좀 발판 삼아서 어 수주도 받아놓고 그리고 물량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인데 지금 자금이 없어서 좀 고민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소기업 청년창업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되게 힘드셨겠어요. 근데 벌써 수주도 받고 물량도 확보하셨다면은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 사업이 있어요 뭐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는 비즈인포나 K-스타트업을 가시면 뭐 찾아보시면 많이 있고 그리고 융자도 있고 보조금도 있어요 그냥 빌려주는 돈도 있고 지원해주는 돈도 있는데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보다 좋은 거는 직접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런 자금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은 거기 가서 담당자를 만나보시면 은 훨씬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도 필요하면 은 직접 찾아가거든요 왜 굳이 와서 전화를 하도 되는데 근데 대표잖아요 직접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간절함을 전달했을 때더많이 효과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직접 한번 찾아가 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의 재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특히 정책 자금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정책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률적, 규정적 요건이 있다고 했고, 그 요건은 신용 회복이나 파산 면책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건을 통과했을 때도 무작, 무작정적으로 무작 융자금을 통해서 창업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멘토링, 또 사업점 타당 검토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이용하는 방법과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창업진흥공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자금 조달하는 방법까지 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자금은 시드머니와 마중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결국 이런 시드머니와 마중물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영력을 가지고 기업을 키워내는 것은 바로 재창업에 도전하시는 경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